이 티제는 연애상대로 선비를 선호할까요? 인사를 선호할까요? 이 티제는 95% 확률로 선비를 고를 것입니다. 연애 초반 이 티제는 상대를 배려해서 데이트를 야외에서 자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실내 또는 집 데이트를 선호합니다. 이걸 인싸 혹은 나쁜 남자 스타일은 처음엔 받아줘도 점점 답답해합니다. 실내 데이트는 활동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선비 스타일은 원래 실내 활동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티제가 인사 혹은 나쁜 남자 스타일을 케어하는 그림이다 보니 상대방이 점점 숨막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서로 싸울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선비끼리 만난다면 재미는 덜 해도 편안하게 흘러갈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이티제는 안정적인 선비 유형을 택합니다. 니다 <목소리> J. e Young Sang Yul Tong Ha ISTJ YUI Honin Shin Go Hashi Gil Gi 1 Had e Nader ISTJ World Membership A Gied Hashi Mayan Secret Young y Sang Bon In Dung Fan Young Sang Vlog ASMR d u n Total Negaji Benefit Yul New Lil Suitsub n a d a Uchuk Sang Dan Card Lul Click Hag Eid Haju Se Yor